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수업 다섯 번째 수업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한국사 대응책 5페이지, 교과서는 24, 25페이지에 해당하는 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크게 다룰 주제는 바로 불교와 유교인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면은 일단은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불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인가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죠 불교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은? 고타마시타르타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본명인데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왜 고타마시타르타라는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라고 부르느냐.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은 인도어 샤카모니에서 온 말입니다. 이 고타마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 있었던 정확히는 지금 네팔 지방인데요 샤카라고 하는 부족의 왕국에서 왕족으로 태어나요 왕자로 태어나요. 자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어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고탐을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저 사람은 샤카족 출신의 현명한 사람이야 라는 뜻에서 샤카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부처는 무엇이냐 인도어로 부처는 붓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붓다란 인도어로 깨달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붓다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불타가 되고 우리나라 말로 들어오게 되면서 부처라고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란 어떤 뜻이냐 샤카족의 현자로서 깨달은 자라는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았느냐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타마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은 샤카라고 하는 부족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느냐?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늙고 싶지 않은데 병들고 싶지 않은데 죽고 싶지 않은데 모든 인간은 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게 됩니다. 출가란 불교 용어로 스님이 되는 행위를 일컬어 출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자로는 집을 나온다라는 가출이랑 똑같이 쓰는데요. 어, 불교적 용어로는 스님이 되는 거를 출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승려가 된 이후에 인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라는 철학자, 스승이란 스승들을 다 만나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밑에서 굉장히 힘든 수행도 해봐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리 힘든 수행을 한다고 한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도 없었고 그 고민이 사라지지도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결국 내 문제의 답은 나 스스로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참선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명상 수행을 하는데 그런 걸일컬어 참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참선을 하던 끝에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음. 자, 이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늙고 병들어 죽는 거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늙고 싶지? 아는 욕심 때문에, 병들고 싶지 않다는 욕심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 늙고, 안 병들고, 안 죽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실제로 우리는 공부 잘하고 싶다. 내가 성적이 올라가서 전교 1등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부 잘하고 전교 1등하는 애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또그 안대로 더 공부 잘하고 싶어서 끊없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괴롭습니다, 그죠? 또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만 하면 행복해질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연애하는 애들 보면은 그렇게 주구장창 행복하더니? 아누구를 쳐다보지 갑자기? 음. 아니죠, 그죠? 애인이 생기면은 애인과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서 괴로워요, 그죠? 나는 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는 얘, 내가 해주는 만큼 얘는 나, 나를 안 챙겨줄까?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또 다시 괴롭습니다, 그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채워진다고 한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석가모니 부처는 자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없앰으로써 해탈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였다는 라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이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응.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어 모시는 또 숭배하는 신을 믿는 종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어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전해지게 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한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써요. 책으로 기록을 해요. 그게 바로 불교 경전인데 그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책의 형태로 불교라는 종교가 중국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남긴 말, 그것을 기록한 경전, 책을 연구해서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불교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됩니까? 네, 자 우리는 그러한 종파를 일컬어 교종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 안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무시는. 종교도 천주교 있고 기독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예수교, 감리교 등등등 많은 종파가 있잖아요. 그지 불교도 마찬가지다. 이 경전 연구를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파를 교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종 안에도 어떠한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화음종이라든지 법상종이라든지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요런 어떤 종파가 중국에서 먼저 발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경전 연구를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이는 종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귀족적이고 권위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경전을 읽고서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 글자를 읽으려면 그렇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경전 연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애당초 귀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동아시아의 불교는 귀족적인 성향을 갖게 되요두 번째, 책을 가지고 누가 가르쳐줘야지 그것을 보고 듣고 이해해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종종파의 경우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권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권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교종이라는 종파의 특징이라는 다 것이죠.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전해지다 보니 삼국시대 때 들어온 불교 역시 대단히 귀족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일반 서민, 대중,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음. 자 그러다가 통일신라 시대를 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진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가 점차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가져온 불교를 배우고 익히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라 한다면 통일신라쯤 가게 되면 은 한반도에서도 나름 불교에 대해서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또 발전의 모습을 보이게 되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는 원효대사의 일심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말물들은 서로 조화가 이루고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불교의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음. 특히 원효대사에 이뤄던 사상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역수입을 해서 배워가고 싶어 할 정도로 대단히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음. 자, 잘 모르겠으면 통일신라의 대표하는 승려는 딱 둘이다. 누구랑 누구?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이두사람은 보면 어느 시대의 불교를 떠올리면 된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음. 이두 사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죠. 해골물 이야기 들어봤나요? 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만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했어. 그래서 유학길을 떠나는 과정에 하룻밤 이제 동굴에서 가게 됐는데, 자다가 일어나 원효대사가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주변에 해, 어 저기 뭐냐 바가지에 물이 있더라. 이거 왜 물이야 싶어가지고 마셨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아 시원하다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서 나 보니까 그게 바가지에 있는 맑은 물이 아니라. 해골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었더라.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우에 하면서 토가 막 올라오는데 어? 어제는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난참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왜 토하고 있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해골에 고인 물은 똑같은데 어제는 나의 마음이 그거를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 지금은 이거를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합작기 내가 이렇게 토를 하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원효대사는 굳이 당나라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당으로 유학을 안 가고 의상대사만 혼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뭐, 요런 얘기가 전해지죠, 그죠? 음. 최근에 연구에서는, 어... 거짓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 이두 사람이 같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했다라는 여러 어떤 연대가 안 맞는데요. 시기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아마도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승려이다 보니 이두 사람을 같이 엮은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한자로는 <웃음> 일체유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가요? 저저저저 유행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대중가요? 어, 옛날 노래 중에서도 요런게 들어간 가사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거북이라는 혼성그룹 아나요? 네. 되게 오래됐는데 한 20년 전 그룹인데? 뭐비행기라든 비행기 타고 가 요거 부른거 사람들 네. 어그 빙고 있잖아 빙고 거기 보면은 이런 노래 나오죠 어?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서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런거 나오잖아 그죠 어나 요거 딱듣는 순간 어이 사람 불교 신자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 아니든 다든가 진짜로 그렇더라고 그 터틀맨이라고 하는 뚱뚱한 아저씨가 이 가사를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에 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음. 네. 자, 아무튼, 이런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 동현신라 시대에 오게 되면서,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귀족적이고 권위적이어서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가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가르침을 전한 거 귀족들만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다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전한 거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불교 어렵지 않아요 나무아미탑을 여섯 글자만 외울 줄 알면은 누구나 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금락 천국과 같은 곳으로 갈수 있어요 라는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신라시대에 오게 되면서 불교라는 종교가 일반 서민 대중들도 믿는 보편적인 종교로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 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좀 어렵죠, 그죠? 신을 믿고 기도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종교들보다 훨씬 더좀 어려운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잘 모르겠어. 이해가 잘안 돼. 좀더 수준 높은 데 가서 제대로 배워야 될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디를 가는 거요? 아... 중국 그죠? 당나라로 가서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당나라 가서도 공부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인도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매개로 해서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라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수준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함께 교류가 되기도 하였다는 라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의상대사가 태종 화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 열기도 하였고요, 만들기도 하였고요. 행초 같은 사람은 신라 승려인데, 당나라 그리고 인도까지 유학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왕 왕복 다녀오다라는 뜻이에요. 오 나오 내가 라는 뜻입니다. 천축국, 당시 인도와 그 주변 나라들을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호천축국전,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내가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 정도로 번역이 될것 같아요. 자이 사람은 갈 때는 배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실크로드, 비단길을 통해서 돌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인도와 그 주변 지역을 여행을 하고 그거를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긴 책이 바로 이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지금은 잘 사람들이 알수 없는 당시의 인도와 그 주변 지역이 여러가지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대단히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다가 신라말로 가게 되면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국에서 교종이 한참 널리 퍼져나가고 있을 때이 교종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종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이고요. 달마대사 들어봤나요? 네. 남북 혹시, 국시를... 어? 아 어? 어, 맞아요. 머리 대머리고, 눈썹 송충이처럼 굉장히 진하고, 수염도 많아 나있는 그죠 어, 달마라고 하는, 달마도 이런 거 많이 볼수 있지? 달마. 달마 대상한 사람이 닮아도. 새롭게 만든 장파가 바로 선종입니다. 자, 경전 연구를 통한 깨달음을 중시했던 교종과 달리 선종은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해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음. 중시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요. 너네 지금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책 보고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었냐 이거예요. 부처님이 책 보고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었나요? 아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참선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책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참선을 통해서 마치 석가모니 부처가 그러하였듯이 참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던 게 바로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어떤 특징을 갖느냐? 직관적인 특징을 가져요. 직관이란 뭘 말하는 거냐? 봅시다. 자, 여러분 수박의 맛을 말로 설명해 볼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시원해요. 시원해요. 달콤해요. 달콤해요. 아삭아삭해요. 상큼해요. 이런 말들 다 모으면 수박의 맛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죠? 수박의 맛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수박을 한입딱 깨무는 순간 아하 이게 수박 맛이구나 라고 바로 깨닫잖아.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직관적이라고 그런다. 말로 깨달음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한 번에 얻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게 바로 직관적인 특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선종은 이 교종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개혁하고자 했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교종의 권위를 비판했기 때문에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탈권위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참선을 통해서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런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의 종파가 신라 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누구의 입맛에 딱 들어맞느냐? 바로 신라 말에 지방에서부터 성장했던 호족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신라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신라의 중앙 정부로부터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던 선종의 가르침이 호족들에게 굉장히 입맛에 잘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누구나 부차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종의 논리는 호족들에게 누구나 왕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어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라 말, 호족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선종이라는 종파가 한반도에서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네. 네. 네. 자. 선종이 유행하게 되면서 승탑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승탑이란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무덤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먼저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화장을 해요.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는 걸 다비한다고 러는데 다비를 했을 때 부처님의 몸에서 이런 어떤 유리구슬과 같은 것들이 잔뜩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일컬어 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리를 마치 부처님의 이제 시신 또는 영혼의 결정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에서 이런 어떤 탑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응. 그래서 공식. 탑은 주머니 있는. 응? 네? 네. 네. 탑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불교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전해지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절에서도 이제 탑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탑을 만들 때마다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와서 또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어두느냐? 불교 경전을 넣어둬요. 사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이 안에다가 보관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음. 예를 들자면 은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안에서는 무구정황 대다란이경 어 초등학교 때뭐 수색평가 나 아니면 주관식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런 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무덤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선종에서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님이 돌아가시면 마찬가지로 화장을 하고 거기에서 사리가 나오면 이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탑을 따로 만들었으니 그것을 일컬어 승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탑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승탑이다. 여기 나와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하는 것은 국보이고요 어, 우리나라. 음. 대단히 같이 있는 아름다운 승탑이죠. 네.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승탑들이 각지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안칠라말로 가게 되면서 풍수지리설이 널리 유행하게 되어 풍수지리설 들어봤나요? 네. 네. 뭘 찾는 이론이에요? 명당을 찾는 이론이에요. 그죠? 산이 생긴 모양, 강이 흘러가는 모양을 보고 여기가 명당이다라는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그 가문이 나중에 잘된다라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갖는 이론을 가지고 풍수지리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라말에 중국에서 넘어와서 이게 대단히 유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방세력들이 호족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명당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을 갖고 나아가서 왕위에 오르는 이런 것들을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정당화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요. 고려태조 왕관이 태어난 집을 도선국사라고 하는 절선적인 풍수지리설의 대가가 와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 나중에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알려준 곳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하는데 풍수지리설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이 널리 유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유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와 마찬가지로 삼국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던 또 다른 학문, 사상이 바로 유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효와 충을 강조하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하는 유학, 유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대단히 유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시기에 가서도 여전히 유학은 장려의 대상이었고 유교를 공부할 것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였고 신라신문왕때 국학이라고 하는 유교교육기관을 설치를 해서 또 유교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교를 장려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강수라든지 설총이라든지 김대문, 최치원 같은 우수한 유학자들이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시기에 등장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뭘로 유명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런 것들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은 설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를 정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두 들어봤나요? 이두가 뭐지? 이두, 우리는 한글을 지금 쓰지 있지만 당신은 한글이 없다 보니까 글자가 있는 건 유일하게 한자밖에 없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서한자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이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것미의의 예를 들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 한자로 마음 심이고 요거는 소리 음입니다. 자 한자로 읽으면은 심음 마음의 소리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요거를 이 두로 읽으면은 무엇을 뭐 타는 것이냐 이 두로 요거는 순우리말 마음을 표기한 거예요. 앞에 있는 심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무엇을 뜻을 뒤에 있는 소리음자는 마음이라는 글자의 무엇을 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을 이두라고 하는데 요거를 정리한 사람이 설총이었다 뭐 요런 얘기 고과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음. 자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통일신라로 들어 들어가게 되면서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완성된 율령체제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윤령체제라고 하는 것은 유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경우에는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필요로 하였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부터 나라의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잘 이끌어갈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사람의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시험 봐서 뽑는 무슨 제도? 과거제라고 하는 관료선발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능력, 지식과 교양이 검증된 인재를 뽑아서 관리로 임용을 함으로써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라 역시, 수당의 윤량을 받아들인 신라 역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재를 관료로 선발할 필요가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과거제를 도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골품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골품제, 배운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의 신분이 정해져 있고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 이미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높이가 정해져 있고 살수 있는 집의 크기, 기를 수 있는 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엄격한 신분제가 바로 골품제라는 신분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죠그그 정점에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진골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이 진골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야. 진골 귀족들. 자기들 중에서 공부해서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만 뽑는다라는 이런 제도 시행하고 싶을까 시행하고 싶지 않을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귀족인데 정그 뭐냐 어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는 굳이 내가 공부하고 시험 봐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또한 나보다 낮은 신분에 있는 놈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고위 관직에 진출하다 이런 걸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골품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제를 도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뽑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제와 골품제를 타협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하느냐? 이른바 독서산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원성왕 때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독서산품과란 무엇이냐? 신문학 때 만든 교육기관인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얘네가 유교경전을 어느 정도 많이 읽고 이해했는가 정도를 시험을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세개의 등급, 상, 중, 하세개의 등급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는 데, 관리를 꼽는 데 참고하는 제도가 바로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학 학생 가운데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인재들을 그 능력을 보고 관리로 뽑았다라는 제도가 바로 독서삼품과라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다만 주로 어디 관리라고 어디 되어 있나요? 주로 지방의 관리예요. 그리고 관리 등용에 무엇만 했대요? 참고 정도만 했대요. 실제로 지방이 아니라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죠, 친구를 귀족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관리 등용에 참고만했다라고 한거 보니까 실제로 관리 등용을 할때이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느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었냐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신라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골품쟁 벽에 가로막혀있는 육두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문적 능력을 키워서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왕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한다든지 실제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진골 귀족이 될 수는 없지만 왕권과 결합이 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에이 골품제 같은 이런 썩어빠진 제도가 있는 헬신라나는 이런 곳을 떠나겠어라고 하면서 골품제가 없는 어느 나라로 가는 거요? 예 당나라로 가는 겁니다. 당나라에서는 골품제 같은 거 없이 과거시험 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면은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당나라의 과거시험 가운데 빈공과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는 전형이 있었어. 많은 신라인들의 육두품들이 당나라로 건너가서 빈곤과에 응시하고 골품제의 제한이 없는 당나라에서 고위관리로 진출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추치형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왕권을 뒷받침하고 당나라에 가서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은 진골 귀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신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품은 육두품 들은 누구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겁니까? 신라 말의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호족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 호족들과 결합을 하면서 신라 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뽑을 수 있는 그에게 새로운 어떤 사회 진출의 기회를 주는 이런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는 열려있는 사회일수록 더 건강하고 발전될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라는 골품제 때문에 망했다고 라 봐도 큰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호족을 뒷받침해준 사람들이 뒷받침해준 요소가 이번 시간에 3개 나왔네요. 제일 먼저 뭐 나왔었어요? 선종, 선종 나왔고, 그다음에풍수지리서 나왔고, 그다음에 육두품 나왔네요. 그렇죠? 이한 것들을 바탕으로 호족들이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후백제, 후고구려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이제 후삼국시대,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라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아까 노래 부르고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집중력이 좋았는데 네, 슬슬,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하네요. 네, 이해합니다. 4교시고 그죠? 배고플 시간이에요. 그죠? 음. 자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 페이지만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합시다. 자 발해 불교와 유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발해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발해는 망하고 나서 많은 기록이나 흔적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대략 남아 있는 몇개안 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랬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발해 지배층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수도였던 오경, 동경, 서경 남경, 중경 이런 것들에 많은 사찰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해의 세 번째 왕이었던 문왕 때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당려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보니 발해에서도 불교 문화가 발전했음을 알수 있다 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요. 자 유학을 보도록 합시다. 발해 역시 유학을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집권 강화에 이용을 하였고요. 이 발해의 중앙관제를 보면은 주자감이라고 해서 당나라의 국자감을 모방한 유교교육기관을 만들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발해에서도 이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교경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해서 발해만의 새로운 삼성육부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게 발해의 삼성육부제인데요. 자 당나라의 삼성육부에서는 육부의 명칭을 어떻게 적었느냐? 이호예병형공이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붙여진 이름이냐? 각 부서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부, 공사하는 데요. 형부 형벌을 주는 곳, 재판하는 곳입니다. 병부 병사들 관리하는 곳 국방부예요. 예부 교육과 외교를 담당했던 곳이고 호부 재산 관리했던 곳이고 이부 관리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를 어떻게 뽑고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히고 할때걸 결정했던 곳이 바로 이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는 각각의 그 사람들이 그 부서가 했던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발해 삼성육부제도에서 육부의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 봤더니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하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유교적 덕목의 이름이 육부의 명칭으로 붙어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알수 있다? 아, 발에도 유교를, 유학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장려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음. 신라와 마찬가지로 당나라 유학생을 파견해서 문물을 받아들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어, 당시 당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마치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 어떤 나라가 노벨상을 받았다, 몇명 몇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자존심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매년 당나라 과거 시험에서 빈곤과에서 어느 나라 출신이 1등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라 사람이 1등하면 바해 사람들 기분 나빠했고, 바해 사람이 1등하면 또 신라 사람들도 열받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 순위 바꿔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당나라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막 발표 바꿔서 해달라고 하는 뭐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만큼 신라와 발해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경쟁들도 존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아 발해라는 나라도 없이 유학이 발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빈칸을 채우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불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대사 모든 것은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무슨 사상인지 기억나나요? 일심사상이었어요. 불교 어렵지 않아요. 나무함이 타불만 외울 줄 알면 돼요. 라는 것들을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 일반 서민, 백성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조화를 이룬다. 의상대사의 무슨 사상? 화엄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해동화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 열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해초라는 사람은 당나라 그리고 인도까지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쓴책이름이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신라반에 미추십시라 어떤 새로운 종파가 유행하였다? 선종이라는 종파가 유행하였다. 자,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는 종파였는데, 자, 이게 누구의 세력이 커가는데 기반이 되었다. 믿주십시다. 신라 말 호족과 결합을 해서 그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자, 나왔어요, 그죠? 음. 자. 풍수지리설, 자연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사상, 지방도 명당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풍수지리설 역시 선종과 함께 미치십시다. 누구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음. 자, 그리고 유교 봅시다. 유교는 왕권의 확립과 체제 안정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되었어요. 신문왕때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졌고요. 원성왕때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싶었지만 볼품제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였다?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이 과거제도를 살짝 변형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유교적인 학문적 능력을 키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다가 열 받아서 당나라로 유학가서 빈곤과에 응시하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누구랑 손을 잡는다? 옆에좀 써놓을까요? 호족과 결합하였다 라는 것도 좀 써놓읍시다 음. 자, 그래서 신라 말 호족이 성장하게 되는 데에 작용하였던 요소 세 가지, 뭐뭐뭐였다. 선종, 육두품, 그리고 풍수지리 서이세 가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강수, 설총, 김대문, 최치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였다라는 거 나중에 교과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발해에서도 불교 열심히 믿었대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전했어요. 오경에 많은 사찰을 건립했고요. 문왕 때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는걸 보니까 아 발해에서도 불교 문화가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 수용인데 내 네, 못하네요. 수용을 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는데 이용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당나라의 국자감을 못 우방에서 발해에서 만들었던 유교 교육 기관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주자감이라는 것이었네요, 그죠? 주자감. 자 중앙통치기구인 삼성육부 6부 가운데 육부의 명칭에다가 충인의지예신 이런 유교적인 덕목을 사용하였던 걸 보니까 유학이 발달했음을 알수 있었고 신라와 마찬가지로 발해 사람들도 당나라 유학생으로 가서 빈공과 같은 거에 응시하기도 하였었고 문물을 당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고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심사상을 내세운 사람 누구였었나요? 원효 대사였네요. 그렇죠? 원효. 음. 자 신문왕이 만든 유교교육기관의 이름 무엇이었었나요? 국학이었네요. 그렇죠? 국학. 음. 자 최초는 당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공부하였는데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쳤던 그죠 빈공과에 합격을 하였다라는 거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아, 응? 내가. 응? 응. 응. 응.